또 달라이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느냐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가격이 110.9 레벨에서 트위저 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듯 하였으나 다시 그 저항선에서 반대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블 탑을 형성 그리고 가격이 이런식으로 110.682라는 레벨에서 가격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4시간으로 가볼게요 4시간으로 갔을 때 가격이 위로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캔들스틱 만들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으나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저항선을 부수려는 모습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뭉쳐 있는 모습 보이시죠 가격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저희가 가격을 가둬 놓았던 포인트에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런 식으로 현재 가격이 갇혀져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예요.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 있는 모습이 보였으나 가격이 110.6레벨의 지지선을 존중하고 있는 면에서 가격이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가려면 일단은 이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해주어야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보일 거예요. 자 일단 힌트 더블 탑이 형성돼 있고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뚫었으며 브레이크 리테스트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만 뚫린다면 다음 레벨 전 저점을 토대로 그 다음 지지선 그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을 그리고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하락세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상승세로 올라가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더블 탑 있는 그 부분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전 고점을 그리고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을 뚫으면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달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세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이며 지지선이 뚫린다면 전저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110.0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다운사이드 포텐셜이 있고요. 위로 올라간다면 저항선과 더블탑이 있는 구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캔들을 만들며 위로 올라가 111.6레벨의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 포텐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로달라 입니다 유로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지선 레벨 여기 보시면 이 지지선 레벨 1.13356레벨을 존중을 하며 현재 하락채널이죠 하락채널과 지지선을 존중을 하며 현재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가격이 유로달라 또한 계속해서 위를 못뚫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락 채널 안에 있으며 지지선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저항선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로 가도 밑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로 일단 가려면 저항선과 채널의 저항선 부분 이 부분 만나는 이 부분을 뚫어야 겠죠 이 부분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렇다면 그 다음 레벨인 1.14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 보이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가격이 일단은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로 다음 지지선인 1.13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포텐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엔입니다 유로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의 움직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점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추세를 걸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은 각각을 가두고 각기 일단은 하락세를 타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타겟은 124.888 레벨입니다. 왜냐? 각기 추세선을 따라서 쭉 내려간다고 했을 때 지지선과 상승추세선이 만나는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있는 125.238을 존중할 수도 있고 마켓이 끝나서 움직임을 멈춘 125.430 레벨을 존중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지지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5.8 레벨입니다. 가격이 이 레벨을 뚫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통해 전 저점까지 내려가서 124.222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세 움직임 보이고요 거기 반대로 이세개의지지선중 하나를 존중한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될텐데 밑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125.4레벨 이두 개의 지지선을존중 한다면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로엔의 움직임입니다